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. 오늘은 베이킹소다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. 뿌려만 주어도 효과가 나는 오늘 간단한 베이킹소다 활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바로 첫 번째는요.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그릇에 한번 뿌려주시는 거예요. 특히 설거지할 때도 너무 편하게 기름때도 잡아주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를 구워 먹었을 때 아침에 이제 그릇에는 기름때가 끼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이걸 먹고 리얼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침에 먹고 4, 5시쯤 에 들어와가지고 설거지하는 경우가 자주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뿌려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도 어, 냄새도 안 나고 훨씬 더 쉽게 설거지가 되세요. 제가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설거지를 좀 나중에 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갑자기 설거지를 못하게 해서 나가게 된다면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냄새랑 기름때까지 주방 세제도 덜 들고 설거지도 쉽고 냄새까지 잡아주니까요.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이용하는 건데요. 지금 10리터나 20리터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. 특히 기저귀나 아기용품 겨울이라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냄새가 좀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. 이럴 때 베이킹 소다를 바닥에 뿌린 다음에 이렇게 뿌리시고 그다음에 신문지를 덮어주시거나 중간에 또 너무 냄새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점점 차질 때 또한 번씩 뿌려주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거든요.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도 그냥 뿌려만 주셔도 냄새가 적어지더라고요.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바로 행주에 뿌려보는 건데요. 행주가 가끔 이제 물로만 계속 빨아주시면 걸레 성는 냄새 나듯이 좀 냄새가 나잖아요. 이럴 땐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솔솔솔 좀 뿌려주시면 베이킹소다가 냄새를 또 잡아줘요. 그래서 생주나 걸레나 혹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베이킹소다만 뿌려서 냄새를 잡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방치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하실 때 닦아주시면 냄새 안 나게 생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식탁이나 이럴 때 닦을 때도 행주가 냄새가 나면 식탁에서도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.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냄새 잡아주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베이킹소다 활용법 세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. 어,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즈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.